오늘 창업통 인터뷰 예, 창업시장에 가면요 정말 선수사장님도 진짜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야주점 소주 맥주 양조 막걸리 전통주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주점 창업의 달인 정말 저하고 알게 된지도 정말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 주점 창업에 있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직영 매장을 3개, 4개 매장을 직영하고 계시는 강남 상권의 주점 창업의 달인 장석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어떤 가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번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강남역에서 이자카야를 음. 한 3개 정도 운영하고어 그래요? 홀드 입구에서 맥주집.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강남역 상권에서 네. 5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처음 뵙게 된게 예, 강남역 상권에서 그 당시에 저는 도모다찌라는 이자카야매장을 하실 때 뵀는데 지금은 강남역 1번부터 12번 출구가 있는데 가장 비싼 입지가 바로 11번 출구입니다. 옛날에 7번 출구죠. 그곳에 쪽 메인 먹자고이 지하 1층 2층에 가면 육기노 하나라고요. 눈의 꽃이죠. 눈꽃. 육기노 하나. 제가 정말 강남역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꼭 가는 저의 사실 단골집 중에 하나고요. 예, 육기노 하나와 그 뒤에 야다이라는 또 아주 재미있는 포차도 있고, 홍대주막이라는 주막. 사실은 강남역 상권, 일반 창업자들이 참 노크하기가 문턱이 높은 대표적인 상권인데 강남역 상권에서 무려 직영 매장을 3개로 운영하고 계시는 최근에는 또 서울대 상권까지 이 맥주 전문점을 오픈하신 가이아마 서울 수도권 상권에서 주점을 단순히 뭐 프랜차이즈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직접 직영 매장으로 다양한 컨셉의 주점을 지금 2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시는 주점 창업의 정말 선수 내공이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강남역 분위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뭐 70% 매출 빠졌으니까 코로나 이 외부적인 악재가 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옛날 저희가 야 컨설팅 백날 하는 것보다 야 우리가 직영 매장 해버리자 하면서 강, 저, 삼성동 무역센터 뒤쪽에 고급 일식집 저희가 직영했었는데요 그때도 그 매장을 정리하게 도안돼 없는 경북 포항에서 가을에 전어 먹고 콜레라 환자가 그때 발견돼서 콜레라 비브리오파동 어,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코로나 여파가 야 우리나라 전국 상권, 해외 상권까지, 정말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 이렇게 클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강남역 상권에서 지금 뭐 거의 70%까지 빠졌다.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매출이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버리면,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고정비용. 고정비용. 어, 이거,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웃음>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안 좋으면, 예.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불가능적이다 <웃음> 방법이 없네요 아 맞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전혀 나오질 음... 않으니까 야, 경기가 안 좋으면 폭경기 불경기에 따른 얼마든지 위험성 있게 영업 전략도 따고 마케팅 전략도 짜고 이런데 외부적인 악재는 사람이 안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참야 이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장성원 대표님한테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주점 창업 장성원 대표에게 배울 수 있는 꼭 알아야 될 10가지 팁 어 이렇게 정했거든요 요즘 돈 되는 주점 컨셉 뭡니까 첫번째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첫째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와인 뭐 전통주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강남 일대 상권이던 요즘 상권을 쭉 보면 그래도 창업자 기준으로 어떤 주종이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다 혹시 이런게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주가 제일 무난하다고. 그러니까 소주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장님 가게 앞쪽에 지금은 장렬하게 망하고 간 일본의 모, 와모 브랜드가 <웃음> 처음에 오픈했을 때 소주를 안 팔았잖아요. 그쵸, 어, 그쵸. 어, 안 팔고 삭게만 팔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이 친구들 정말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년 지났더니 결국 소주를 팔더라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수천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나갔잖아요. 지금 현재 그육기노 우나 같은 경우는 오픈한지가 몇년 됐습니까?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 9년! <웃음> 와 그러니까 강남역 11번 출구 그 메인 도로변의 1층 아니고요. 지하거든요. 네. 지하에 한 30... 아니, 50, 50평 평. 50. 야 지하니까 그나마 지금 월세가 천만원이 안 넘는 거지 네. <웃음> 강남역에 웬만한 가게는 2층도 천만원이 다 넘더라고요 네. 이, 말씀하신 주, 컨셉이라고 봤을 때육비나와도 메인이 사실은 소주다. 어, 그러니까 소주를 중심으로 한 소주주점 뭐이자가야 소주 관련 아이템이 주점 쪽에서는 특히 한국 상권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너무 맥주 좋아하지 마십시오 와인도 예. 처음에는 붐이 일 때는 예. 이 사람 저 사람 먹기 편하니까 다 먹는데 오케이. 이게 나중에 결국은 다시 소주로 돌아온다 아 그러니까 와인도 그 옛날 저는 청담동 원덕백의 수많은 와인바 뭐서래마을의 와인바 많이 봤는데 와인바로 대박 쳤어요 이런 사연이 만나기 진짜 힘들었어요 최근에 또 와인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긴 네, 했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와인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네. 이마트에 와인이 많이 팔리는 거지 와인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이건 저는 아닐 것 같아서 일시적이죠? 그렇죠 그 그럼 소주하고 제일 친한 게 맥주, 막걸리인데 네. 요즘 맥주시장 어떤 것 같습니다 좀 핫하죠 핫하죠. <웃음> 맥주 그러면 저는 한때 뭐 스몰비어 시장이 한때 강탈 했었고 근데 그거 끝났었고 네. 그 이후에 크래프트비어 시장이 또 난리부르스를 했어요 저는 크래프트비어 수제비어를 지금 일반 맥주 가게가 판다면 아니면 뭐 조금 비싸게 판다면 모르겠는데 어, 맥주 한잔에 뭐 5천원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또한잔 먹고는 이게 성미 안 차는데 네. 두 번째 잔부터는 그냥 일반 맥주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맥주 시장에 가장 핫한 거는 다시 복고형 주점, 복고형 후프집 복고 스타일. 네. 네. 그래서 안주 한만 원이야 아주 저렴하게 팔면서. 막 얼음잔 주면서 그 1층에서 사장님 지금 오픈하신 게 그런 컨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 야, 야 이거 되게 신기하 이자카야의 달인이고 소주를 메인으로 했던 사장님이 최근에 저쪽 신림동에 맥주 전문점을 또 열었습니다 아무튼 뭐 소주도 팔잖아요 거기. 네네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 전문점이라고 해서 소주를 팔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래도 소주가 메인이면서 맥주가 곁들이 아니면 맥주가 메인이면서 소주가 곁들이 맥주가... 소주가 곁... 곁들이. 막걸리는 아니죠? 예, 네, 막걸리는. <웃음> 막걸리는. 막걸리는 아니라는데요. <웃음> 이거 막걸리는 동네 슈퍼. 아 어, 어. 아니면 막걸리 주점 형태로 아예 가야지 어, 소주 맥주하고 섞기에는 이건 좀 사실 좀 한계가 있다 이런게 좀 말씀하셨고 요즘 주점 컨셉에서 빼놓을 수 없는게 요즘 보면 큰 가게들은 이제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가게 특히 요즘 인건비 오르고 막또 월세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홍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 1인 주점 나홀로 주점 네.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시기적도 그렇고 예, 예. 대형 매장보다는 예, 예. 유리한 점이 되게 많죠? 아 오히려? 투자금도 적고 예. 명태한 분들이나 뭐 그렇죠. 직장생활하기 싫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신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장님 정도의 내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혼자서 주방과 홀을 다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니까 기본 안주나 이런 건할수 있으면서 접게까지 해야 되는 요즘 돈 되는 컨셉은 그렇다고 한다면 월세 비싸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소주와 맥주를 곁들이면서 그러면서 크게 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테마 이런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두번째 중요한 코드는 역시 동네 상권 입지 이게 참 주점의 성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남자 여자 남자가 많은 동네가 주점이 잘 돼요? 여자가 많은 곳이 잘 돼요? 여자가 모이는 곳에 남자가 가니까 예. <웃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돈에 대해서 내가 벌어야 되는 응. 금액을 생각한다고 하면 응. 번화가 상권을 가는 거고 예, 그렇죠 만약에 나는 좀덜 벌어도 요만큼 응. 투자해서 좀덜 벌더라도 응. 장사를 해야겠다는 사람은 동네 상권입니아 그러니까 번화가 강남역처럼 번화가 상권과 동네 상권으로 보는데 강남역처럼 번화가 상권 좀 대형 상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진짜. 크고 투자가 큰 만큼 걷어들이는 수익도 클수 있는 반면 또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으면 오히려 실속 있게 갈수 그러니까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냐면 예. 장점은 음. 이제 동네상권이라고 무조건 안좋은게 아니라 예. 가게세가 저렴하고 예. 이런 분들의 좀 이익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권은 예를 들어서 손님은 많지만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도 가게세가 워낙 비싸니까 아. 거기에 대한 좀 차이가 있죠. 네, 육기노하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장이 제가 그 당시에 500만원 할 때부터 제가 봤었는데 네. 지금 훨씬 올랐잖아요. 네. 네, 그 당시 한 5,600만원 정도 지하미중 기준으로 그때 많이 올릴 때는 한 달에 1억 정도는 판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한 8천 정도 8천! 이야 네. 그러니까 월세 500에 8천까지 어, 이거를. 그럼 1 0 0 0만원 정도면 그냥 1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네. 팔수 있다 어, 그 그럼. 정도는 팔아야지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억 정도 팔면 뭐 원가 빼고 관리비 빼고 인건비 빼면 그래도 뭐한 20% 떨어진다고 보면 2천원 떨어진다. 1억 정도 팔면 4천... 4천? 역시 주점의 매력이 이거 같아요 외부 식당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팔아도 한 20% 떨어지면 많이 남는다 이러는데 요즘 주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억 정도 팔면 40% 정도는 순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1억까지 안 팔아줘요 요즘 5천만 팔아도 거의 최소한 30% 이상 순익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세 번째 코드로 주점을 프랜차이즈 주점과 독립점 주점 이잖아요 강남영화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셨잖아요 또 의외로 잘하고 있는 오래된 이 독립점 주점도 보셨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주점과 독립점 주점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는 이렇고 독립점은 이래야 돼 이런 프랜차이즈 의 좋은 점은 뭐든지 편한 거 오케이. 그다음에 사람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 예. 음식 만드는 거 예, 예, 예. 편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진율은 아무래도 좀 적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독립점 같은 경우에는 음. 장사가 되던 안 되던 했을 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수익성의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순이익률 뭐 1억 올렸을 때 4천 가져갑니다. 이건 독립점이니까 가능한 거지. 네. 아 그렇죠. 근데 프랜차이즈로 간다면 수익률은 좀 떨어질, 좀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수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수명.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까운 예, 예. 프랜차이즈는 좀 짧다고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점이나 음. 어떤 뭐 호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길다고 보고.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음. 본사에서도 그 어떤 타치라든지 이런게 좀 줄어들고 음... 그러면 뭐 내가 메뉴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유도리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좀 이렇게 수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뉴스는 됐는데 분명히 네네. 그게 오래가지 못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저는 그 당시에 btb 이런 브랜드 아마 혹시 아실려지 모르겠는데 bt가 뭐냐면 b e t 비어라고 맥주보다 네. 더 좋은 회사 서울시나 오피스 상건에서 100평 뭐 이렇게 오픈해서 똑같은 맥주를 팔면서 서비스 하시는 분이 미니스커트 탱탑 답이고 이러면서 쫙물 좋은 호프집이다 이러면서 뭐 여의도 마포소송 많이 오픈했고 저희 성능력이도 오픈했는데 그때 저는 소비자들이 이랬어 한번 야야 불 야, 좋다며 그러고 네. 한번 가는데 두번 첫째부터는 아 이거 그냥 치킨 오프가아뭐 이런다. 네. 그 쪽이면 <웃음> 예. 뭐, 뭐 그런 거는 예. 정말 빠르고요. 예. 그거는 뭐 아마 <웃음> 앞으로도 그런 게 다시 나온다고 해도 얼락하지 <웃음> 않고. 뭐.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한번 오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야 그냥 일반 이런 데 가자 이러면 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예.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매력이 없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구매에 대한 의욕이 없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참 뉴스거리가 사업성과 비례, 비례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거고 요즘 사장님 주점에 빼놓을 수 없는 성공코드 중에 하나가 시설, 분위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부분과 주점의 성패가 아주 밀접하더라고요 먼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주, 맥주 정도를 판단 주점 개념으로 보면 시설 분위기는 야,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먹고 금방 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예. 자리 그렇죠. 자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뭔가 좀 편하고, 예. 예. 편하고 술을 그래도 또한잔 먹는 술 마시는 예. 때그 어떤 분위기, 예.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그래서 이자카야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쪽아 어떻게 보면 뭐 안주나 메뉴 가격도 중요하지만 편하다는 것은 분위기가 좀 있고 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 네. 좀 돼야 된다. 평수가 이제 작으면 예. 사실은. 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적으니까 그렇죠 우리 사장님 매장 보니까 그뭐 위에 막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 뭐 이런 벚꽃 디스플레이도 있었고 그리고 적당히 시선 가려주는 이런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안주만 맛있습니다 술만 맛있습니다가 아니라 시설을 뭐 그게 뭐 모던풍이 됐던 벚꽃풍이 됐던 빈티지가 됐던 최소한 일정 정도의 분위기는 좀 갖춰주는 줘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과 동시에 가게에 관련된 겁니다만 1층 지하 2층 이 개념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주점은 요즘은 1층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들어오기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예, 예. 근데 아. 이제 이게 뭐 1층 지하 2층 다해봤죠 다 다, 다다 <웃음> 각각 특징하고 네. 얘기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지하가 네. 많이 들어와요 오, 오히려 예. 따뜻, 와 따뜻한 느낌. 예, 예, 다 예. 그리고 여름에 여름에는 더우면 1층이 잘안니다 아. 안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데를 찾으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더울 때는 밤에는 좋은데, 낮 네. 어, 시간에 1층이 잘한다. 네. 2층은 어떤 것 같아요? 2층이, 제가 보기에는 1층이나 지하보다 2층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아, 그렇구나. 사람이 들어갈 때 내려가는 건편해도 올라가는 음, 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매장에서 만약에 주점을 한다면 밖에 봤을 때이 주점이 어떤 주점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죠 유키노하나 그러니까 매장에 보면 상호가 이렇게 딱 있고 대표메뉴가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좀 붙여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하매장이라도 지하가 어떤 컨셉의 주점이다 뭐 비싼 집이다 싼 집이다 대표메뉴가 뭐다 대략 이런 것을 밖에 쌓인 물로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